어, 어, 야, 야, 야, 야, 야, 그 귀신 소리지? 어, 잠깐만. 안 나오면 평생 구천을 떠돌게 만들어준다. 어서 나와라! 와, 야호! 하하하하 드디어 아파트에서 왔다. 야, 코스나 좋지? 아이고 그렇게 좋았어 커봉이? 그 네! 코 <웃음> 그 한번 봐봐 그러면 아! 나다하네 아, 엄마 너무 좋아요! <웃음> 얼마나 아파트 오고 싶었는지 이게 말이야 바로 이 편한 세상 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잖이 너무 좋다 <웃음> 아 근데 아빠 어떻게 이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웃음> 대출 <웃음> 아, 대출받으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어쨌든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오빠. 어, 왜그래코스나이 아파트, 무슨 아파트인지 알아? 여기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데? 여기 친구들 말로는 귀신산대 오빠. 야,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재수없어. <웃음> 아이, 진짜라고, 오빠. 이 아파트 온다니까 애들 엄청 놀이던데? 됐다 그래요. 진짜 웃겨. 가시죠, 엄마. 우와! 진짜 멋지다 우리! 우리 아파트 최고! 엄마 엄마!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마음에 들니? 와 진짜 좋아요 엄마! 그래 집 구경 좀 해봐라! 네 엄마! 야 코순아 그냥 짐에 오다 놓고 짐 놓고 자 엄마 내방 어디에요 내 방? 오네방저 뒤에 있잖니! 아 여기 있다! 우와! 우와! 엄마 이 그림들 뭐예요? 이 그림들? 코리이들이 보내준 거잖니? 오, 너 그린 거야 너 그린 거 봐봐봐 와 이게 다내 그림들이야? 와 코봉님 이거 진짜 잘생겼다 야너 잡히면 죽는다! 어 미안해 와 야, 저것도 재밌고 우와 이거 그림들 진짜 야 이거 진짜 잘생겼다 이거 <웃음> 이거 너무나 잘생긴 게 그린 거 아니야? 이거 미안한데 <웃음> 야, 커다이퍼 귀엽고. 오, 이것도 뭐야? 안달았다리도받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야, 우리 코인들 최고. 야, 다음에 여기는 어디야? 어, 화장실! 내가 사실 화장실은 가봐야지. 어, 오빠! 화장실 들어가보자. 어, 아. 우와! 화장실 지가가겠지 코스나? 오! 와, 여기. 욕실도 있고 좋다! 어? 오빠! 어 왜? 뒤에 봐봐! 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비대 아니니? 아빠 어, 앉아 비대! 어 근데 코슈나! 어, 오빠! 나 지금 배가 아파서 그러는데 좀 나가 있으면 안 돼? 저좀저 나가 있어! 어우! 진짜 맨날 띵가 떡만 썩! 아이고! 문 닦고 가줘! 오 진짜 떡이니! 뭐라는 거야 진짜! 어! 이 비대다! 우와 멋지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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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아파트에 비친 이 커벙의 얼굴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나는 햄썸 가이! 웃기고 있네 앗! 어? 뭔 소리 나는데 진짜? 어? 뭐지? 누구 있냐? 없다 어? 없구나? 어. 아! 금방 뭐 없다고 그랬는데? 어? 어? 이상하다 뭐지 여기? 이게 좀 이상하게.. 이야.. 문 닫고.. 아 이제 최대한 대박이다! 와. 여기 침대도 좋고.. 오쩌, 오쩌, 오쩌. 아, 좀, 더, 아, 좀. 아! 진짜로 귀신 했나봐! 코슈나! 코슈나! 아 오빠 왜 그래? 너도 아, 아까 이 아파트에 귀신 산다고 했었지? 어? 귀신 아파트라 그랬는데 나어떻게나 나 귀신 귀신 소리 들은 것 같아 진짜? 아니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냥 말 뿌린 것 거야 귀신야 귀신이아씨웠어 이마 오빠 어.. <웃음> 음, 이상하다 엄마 저 여기 좀 둘러보고 올게요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옆집에 인사도 좀 하고 둘러보고 와네 엄마 아 여기 왠지 좀 으스스한데 어, 기분이 안 좋아, 진짜. 안 되겠어. 나가서 바람이나좀 쐬야겠다. 어,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어, 계단으로 내려가자. 어. 으와 아! 아, 이거 뭐야! 야, 뭐야 아, 왜이거 호들갑이야. 어, 너, 너, 너, 너, 누구냐? 쾌상한 얼굴 하고 있는 데 누구냐? 저리 가! 저리 가! 빨리!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귀여운데? 안녕? 난코봉이라 그래. 어, 안녕. 내 이름은 신비. 난 도깨비지. 야, 아까 가볍쓰기 얼마나 무서웠는데, 진짜. 근데 여기 귀, 귀, 귀신 있다면서. 어, 진짜야? 진짜 귀, 귀신 있는 거야? 맞아. 여기 많은 귀신들이 살고 있지. 나는 그 귀신들의 한을 풀어줘서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는 도깨비라고 해.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우리 집에 뭔가 도와달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혹시 가서 봐줄 수 있어? <웃음> 물론이지 나한테 맡겨 자,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와 신비야 어디야 아, 빨리 좀 찾아줘봐 어 잠깐만 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 저기네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저 위에 있는 그림 저 그림 안에 숨어 있네. 어, 진짜요? 진짜요? 어, 맞다니까. 이, 야, 나, 나와라. 너, 나와라. 내가 도와줄게. 어, 그래, 좀 도와줘. 이야, 나와라. 나와라. 싫어. 안 나가. 어, 어, 야, 야, 야, 야, 야. 그 귀신 소리지? 어, 잠깐만. 안 나오면. 평생 구천을 떠돌게 만들어준다서 나와라! 어... 알았어! 아... 야... 아 저기 저기 있다! 기시! 기시! 기시! 저기! 저기! 저기! 어? 근데 왜... 왜 나랑 비슷하게 생겼지? 야! 어, 아. 야너 뭐야? 너 뭔데 나랑 비슷하게 생길 거야? 고작은 나잖아! 고작은... 오지마! 너 오지마 진짜 가만히 둬. 할때 뒤로 가 있어. 평생 하늘나라로 못 올라갈 수 있어. 어? 아, 아, 아, 알았어. 저리 가! 너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야, 고봉아. 어, 신비야. 내가 볼때는저 귀신은 이승에서 풀지 못한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여기서 좀 떠돌아다닌 것 같단 말이야. 네가 좀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 내, 내가? 넌할수 있어. 어? 이야야나 닮은 코봉이... 아 코가 작구나 네가 그러면... 그러면 잘생긴 코봉 <웃음> 어쨌든 코 작은 코봉 <웃음> 어쨌든 야! 야 그래 너너 너 이름은 꼬봉이다 꼬봉이 너 근데 왜 아직도 하늘나라로 못 올라간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 여기 있는 사람 해치려그런 거지? 그렇지? 아니거든 나 그렇게 나쁜 귀신 아니거든 나도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못 올라간 거야. 하지만 내가 이집 밖으로 못 나가잖아.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데. <웃음> 신비야 어떡하냐. 네 몸을 빌려주자. 와! 안 돼! 안 돼! 내몸 빌릴 수 없어! 내 코! 빌려주는 건데 어때? 야네몸 빌려주는 건 어떠냐? <웃음> 닥치고 아 알았어 그러면은 네가 뭐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면야 뭐내몸 빌려주는 수밖에 아하하하 고마워 하하 아, 좋다 좋다 자그 들어간다!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아, 안 들어갔거든 어? 아, 아 그랬냐? 아 깜짝 놀랐네 자 그럼 들어간다 야! 아아아 자, 가자! <웃음> 엄마, 아빠! <웃음> 갈게요! 어, 나갈 수 있다. 어, 어, 저,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코봉아, 아주머니. 뭐? 야! 너 엄마한테 주머니가 뭐예요? 어, 코봉이는 어떻게 저런 아줌마랑 사는지 몰라. 아주 그냥 귀청 떨어진다. 그치? 자 일단은 일층으로 갈까? 자 점프! 야! 야! 아이고 나중에 저기 코봉이 발림을 보겠다 쟤는 귀신이니까 뛰어내지 리 드디어! 드디어 찾았어!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육품이 여기 있는 건가? 어쨌든 아빠, 아빠, 코봉이 덕분에 한을 풀수 있어서 다행이야 제발 있기를 제발 이하한에서못 올라갔다고! 어! 맞아! 어차피 난 하늘나라 올라가도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거든! 신비야 고마워! 나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게! 안녕! 안녕! 코바아 고마워! 아... 아... 뭐지? 아 뭐지? 아우 뭐야 아우 쓰레기 냄새 아우 뭐야 이거... 야, 야, 야 신비야 무슨 일 있었던? 아, 다리! 아왜내 다리가 아픈 거지? 너 아까 저기 상당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 너... 아니 도대체 걔는 여기서 무슨 하늘 푼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무 알라고 하지 마. 다쳐. 지금부터 나와 함께 착한 귀신, 나쁜 귀신, 무서운 귀신, 예쁜 귀신 모든 귀신들을 다 하늘 나라로 올려 보내자. 싫어! 싫어! 싫어! 난 싫어! 진짜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착하고도 아고 이런 거다 신고! 예쁜 애는 좋아요. 어쨌든 신비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고봉아. 자, 가자! 어! 헤헤, 야, 야, 야, 야. <웃음>